2019-20시즌 EPL 1라운드 맨유와 첼시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은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주인공 다니엘 제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2살 웨이스 출신 제임스는 이번 여름 꿈꿔왔던 드림클럽인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맨유와 이적 협상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제임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제임스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당일 벤치에서 시작한 제임스는 74분 경기에 투입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며 데뷔경기에서 데뷔골까지 넣는 태거를 이루게 됩니다. 골을 넣자마자 제임스가 보여준 세레머니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막 팀에 들어온 이 어린 선수에게 동료들은 아낌없는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경기를 본 이들에 따르면 제임스는 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고향인 웨이스 축구 국가대표팀을 선택할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니엘 제임스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보드에서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10분께 베스킨라미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둘 테니 꼭 참여하셔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포보드였습니다.